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고대 저기 으로코 가스 오. 오 뭔가 좀 깔끔해졌네 깔끔해졌네 자레자 시어 레전드 해자로 가겠습니다 와자 감정 표현 음, 음 안녕하세요 좋아요 조명 안에서 오 이거 멋있다 약간 살짝 그루브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오오 오. 멋있어 돌아와 세이가 짠짠짠 재화 있는데 쓰기 싫어서 음,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피니셔가 중요해요 임팩트가 그렇게 없는데 그대로오 <웃음> 이거 괜찮다 스킨 오리지널 비트쇼 오 이거 봐야 이거 등장물 아, 이거 이쁘다. 스킨 이쁜데? 호랑이 눈. 뭐야, 호랑이 눈이 더 이쁜데? 배틀패스? 어? 와... 아, 배틀패스? 구매해야지. 쟤 니꺼네, 점프. 이거 음, 봐야지 와우. 이쁘구나. 사격훈련장 대기 1,400명, 실화야. 게이다 <웃음> 램페이지 여있다 이거 이걸로 생겨나거든? LMG네? 음. 네. 음. 근데 아. 오! LMG 오. 어딨냐 <웃음> 아좀 애매한데 그거 쓰면 빨라지는데. 784? 이거 탄창 없을 때784 달거든? 근데 여기서 충전하면? 삼렙삼삼 기준 않고, 한번고 분석. 지 않고, 삼키지 않고, 지않고 내 심장 소리를 들어 야, 걸어봐 아사격이씨 키먹어봐봐 발켜이주마 펜슬됐지? 그 벽띠에 있는데도 너 지금 어느정도 위치 파악이 돼 잠깐만 그리고 궁도 사거리 생각보다 길어 내 심장은 너희 너 가만히 멈춰와봐 나 숨어서 미친 이게 이게 어 트리플테이크 그거 안되네 응 공격받고 있어 와 피닉스티트로 재단장할게 여기 있구나. 테고스거든이 모든 것을 이 라인. 이방다다 응. 아.. 개아파 어쟤쏘는거아뒤에 있었구나? 응.. 음, 까비까비 그 가스 안에 들어있는 애는 5, 6, 7, 8 이렇게 데미지 올라가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차가! 안돼! 안돼! 안돼! 더러워 저러워 어... 고지고 치고, 친구야 고치그치 그치. 아주 좋은 친구야 응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처치 아직도 여기야 너무 슬퍼 으 이쪽에 방금 찍었잖 이쪽 라이 여기 안쪽에 여기 여기 없나? 없네? 여기 안쪽에 있다 어이제 잡아야 되는데. 장마를 커져내기. 여기. 저기 그래. 위로 올라도 위로. 한.. 한명이명 이쪽 이쪽 라인 여기 여기 이쯤 라인 여기 있다 어, 한도안 맞았어. 킹친 한대도 안맞았어 공이 빠른데? 어디가 없냐 면1 0게내 심장을 비우리라 그지 야. 마지막 한명 잡았다. 굿 굿.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중탄을 발견했거든. 그. 어, 미친 뭐야? 우브 <목소리> 이 하나 업어라고이래 되잖아. 임마 바로 것도 못 잡고, 이씨 두 명이었어. 아, 어난 틀이 없어. 한음 잡아놓은 거 안에 있는 거 그냥 마무리 말고, 정러아이 죽지 않네.